주변에 사람들뿐이야. 아, 너무 시끄러. 워 내가 나서야 할 때군. 시. 어,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버블 피플이라는 좀 심오해 보이는 게임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지금 스팀 페스트에서 임시적으로 무료로 데모를 플레이할 수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꾹 눌러야지 이게 눌러지는구나. 꾹 누르면 터지네요. 이게 버블피플이 거품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보니까 뭐 이것저것 터트리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꾹 눌렀다가 때라 이렇게 표시가 돼있군요. 1스테이지부터 해봅시다. 아, 다 터트려야 돼요? 뭐야, 이게. 귀에서 소리소리 들었어요. 어... 어, 이거 누를 수 있어요. 아니, 이거 해석을 <웃음> 해야 돼요? 말주머니가 글이 아니라 이모티콘이어서. 눈을 감았다, 뗐다, 다시 감았다, 뗐더니 행복해졌어요. 맞아? 뭐야 이게? 체크 재생 잠들어 스피커 하트 눈을 세번 감았다가 세번 떴어 두번 감았다가 굼뻑 굼뻑 굼뻑 귀에서 시끄러운 소리 뭐지? 생각했다가 돌았다 생각했다 돌았다가 두번 돌았다 두번 돌았다 느낌표! 빨간색 게이지를 채워야 되나 봐요. 이것저것 터트리면서 아 터트릴 수 있는 게 제한적이구나. 터트릴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없애야 되나 봐요. 이게 뭐예요 지금? 길거리에 스피커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터트려야 돼요? 아 길거리에 스피커를 전부 다 터트려야 되나 봐요? 틀린 그림 찾기야 게임을 알 수가 없네. 왜 터트리는 건데 근데? 다 터트렸어. 반짝반짝? 아까랑 똑같은 문장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건 뭐요? 느낌표 느낌표 물음표 누구세요? 심장이 벌렁벌렁? 사랑을 느끼고 있나봐요. 확인 다음 시간, 사랑, 체크 야, 제발 누가 이거 해석 좀 해봐라 두리번 두리번 안녕하세요 시간 아, 서로 데이트 날짜를 잡았나봐요 근데 아직 안 왔나봐 그래서 지금 주변에 있는 것들한테 지금 분풀이 하고 있네요내 손바닥으로 애들을 터뜨리고 흡수하고 있어요 여기는 오리들이 너무 많아 시끄러 개구리도 있고 얘가 소리에 되게 민감한가봐 소리나는 걸다터트리고 보는데 일단? 아까 물 빨아들이는 모터도 시끄러워서 흡수한거 아니야? 여기 스피커도 또 있네 일종의 틀린 그림 찾기인가봐요 개구리 스피커 아이 지금 한칸 남았는데 못 찾고 있거든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개구리, 스피커, 오리 찾아봐 나무 옆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어디 어딨... 아.. 감사합니다 눈을 감았다가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소리를 듣고 뛰었어요 개소리죠? 즐거웠다 사랑했다 눈 떴다 또 즐거웠다 어 왔다 사랑 내 사랑 다음 스테이지 이건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겠다 전화 수정구슬 X 서로 빠이빠이하고 이제 헤어졌어 전화도 안받아 뚜뚜뚜 전화 여보세요 전화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바, 전화를 받지를 않니 전화기를 들었으면 말을 해 임마 와 이제 사람을 터트리네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있어 터트려서 조져야돼 되게 잔인한 게임이네 야, 부금은 되게 은은한데 완전 조용해 역시 지하철에 떠드는 사람들은 다 조져버려야지 두리번 두리번 또 떠드는 사람 어디 없나 오늘 가았다 떴다 이게 무슨 표시냐? <웃음> 무슨 표인지, 어? 차가 시끄럽군, 오늘은 차를 조져야겠어 야, 버스정류장에 있는 이 수많은 새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지금 새들 지저귀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군 여기 떠드는 사람도 조지고 얘네 터트릴 때마다 길가에 피인지 물감인지가 막 튀어있는 거 실합니까? 아니, 여기 조그마한 새들 완전 많아요 뭐야 이거 길거리에 어? 음식물 쓰레기 버리니까 이런 새들이 지금 막 미친듯이 번식하는거 아닙니까? 시끄러워요 길거리 사람들 와 여기 실외기에도.. 아 실외기 자체도 터트리고 새도 터트리고 지금 난리나.. 와 위쪽에 뭐야 이거 거의 바퀴벌레 수준인데요? 세상에는 시끄러운 애들이 너무 많아 다 없애버려야겠어 내가 정의 구현해줘마 황풍구도 지금 막 시끄럽다고 다 없애버리고 큰일 났다 얘네 지금 주인공의 심기를 건드려버렸어 야씨 여기도 한 마리 숨어있네 야 여기도 숨어있네 더 없지 않아? 어 은근히 어려워요 이거 찾는게 자기 자신을 터트리면 되지 않을까 아 진짜 한 마리 남은 것 같은데 얘구나! 오케이 심장이 점점 멎어가고 있어? 죽는다 죽어 죽었다 반짝 아, 뭔 내용이야? 맘맘매야. 자유의 여신상, 햇불과 머리띠, 그리고 법, 법전.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사람 찾기. 주변에 사람들 뿐이야. 아, 너무 시끄러워. 내가 나서야 할 때군. 씨익. 이제 스피커도 부셔야 돼. 지금 스피커에서 나오는 교양곡도 너무 듣기 싫어요. 이거, 이거, 이거. 다 필요 없어. 다 꺼져. 마지막 하나. 시익 이거 웃고 있는 표시 맞지? 수정구슬에 X표치 난거 와 여긴 진짜 용서가 안 된다 진짜 다 죽여 다 죽여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애들부터 제일 먼저 죽어야 돼 교통체증 교통체증 신호 안 지키고 말이야 안 건너 횡단보도? 왜 멈춰있냐고. 야, 진짜 이거 이거 이 세상은 할 수가 없구만. 나 얘도 터트릴라 했는데 그게 나였어. <웃음>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도 터트리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오늘 TV에서 교통사고 블랙박스 판단해주시는 분 있잖아요. 그 프로를 봤는데 누가 봐도. 그 사람 과실이 100%인데 그 사람은 잘못 없다 막 그러더라고 자, 교통사고는 최대한 피하는 게 좋아 그냥 위험 요소가 보이면은 니가 잘했다 니가 못했다 이거 따지기 이전에 그냥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오 제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줄이, 죽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지금 개빡쳤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시끄럽다고 마음대로 죽여도 돼? 넌 실망이야 실망 저리 꺼져버려 진짜 그 내용 맞아? 좋아, 이제 사랑이 분노로 바뀌겠군. 야, 내가 말했지 너 빨리 꺼지라고. 저기 가란 말이야. 막 떠들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죽이고 있어요. 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죽이지 말라니까! 너 미쳤어! 닥쳐, 시끄러운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너도 죽여버리기 전에 조용히 하는 게 좋을걸? 아, 이거 주변에 사람이 점점 많아지냐. 실망이야, 실망. 아, 근데 진짜 싸우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말주머니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어? 말주머니를 계속 터트리니까 말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기도. 스토리가 전혀 힐링이 아닌데? 오, 이거 재밌다. 말주머니 터트리는 거. 이건 점수와는 관련이 없는데 그냥 계속 터트릴 수 있어요. 어? 뭐지? 왜안 차지? 이제 침묵밖에 안 들려. 사랑이 씻고 있다. 끝났다. 죽일 거다. 시. 헉, 진짜 죽일려고? 헐! 죽였어. 와. 그리고 내면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역시 시끄러운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일단 저는 해석을 이렇게 했거든요. 애초에 이게 언어가 전혀 없기때문에 진짜 해석하는거는 자기 마음대로인데 난 이렇게 무서운 <웃음> 내용으로 밖에 안보여 난 공포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근데 내가 해석한게 맞는거 같은데? 아 이건 정말 감을 잡을 수가 없다 <웃음> 데모로 만나서 반가웠고 어 정식으로 만나지 말자 버블피플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한옥과 종료 <목소리>